내채 네, 내가 저는... 가된다안녕동 네, t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동차 주유비를 아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주유 할인카드를 이용했는데요. 매년 회비를 내야 하고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유를 할 때는 미리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알아보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도착해보면 주유소 정보와는 다른 가격인 경우가 있긴 기 한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달 전쯤부터는 정확한 최저가 주유소 정보와 이동거리와 가격을 비교 분석해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까지 알려주는 오일라우라는 앱을 알게 되었고, 이앱 덕분에 주유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던데요. 왜 이걸 몰랐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주유비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내가 오늘 소개하려는 5일 나오는 한마디로 정확한 주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최저가 주유소를 알려주는 앱이야 한국 석유공사 오피넷과의 콘텐츠 제휴로 전국에 정확한 유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전국에 있는 150만이나 되는 앱 사용자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기름값은 물론 세차 가격, 현장 정보 등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정보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주유비를 아끼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래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한달 기름값을 입력하게 돼 있어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단히 할 수가 있고 유종과 안내를 원하는 내비게이션만 선택하면 바로 주유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 대부분은 단돈 10원이라도 가격이 싼 주유소가 있으면 조금 먼 거리를 찾아가서라도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사실 이동거리까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보통 주유를 5만 원씩 넣는다고 할때 근처 주유소는 1리터에 1,600원으로 31.25리터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10km 떨어진 곳은 50원이 저렴한 1,550원으로 3 2 5 2.25L를 넣을 수가 있어서 1L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연비가 10km라고 한다면 이미 주유소를 가는 동안 1L의 기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게 되는 거지. 하지만 주유를 할 때마다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는데 오일라우 주유소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현재 내 위치와 가까운 정확한 주유 가격 정보와 거리를 알고리즘을 통해 종합계산해서 우선 주유소 5곳을 추천하게 되고 추천 순위를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곳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앱을 이용해서 주유를 해볼까? 지금 주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운정 일동 지역에서 지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추천 1위의 주유소가 1,484원인 곳과 근처 1,687원인 곳이 보이지. 이 지역만 해도 주유소 가격 차이가 200원이 넘는 곳이고 연료탱크의 용량을 6 0리로 계산을 했을 때 오일라우의 추천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한번 주유로 12,000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는 거지.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 앱에서 추천해준 주유소로 직접 가보 보았는데 앱에서 알려준 가격과 실제 주유소 가격이 일치하는 걸볼 수가 있지. 또 운전자를 위한 편의 기능도 다양한데 오른쪽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주유소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 다시 세부 설정을 이용하면 셀프, 세차, 정비, 편의점 등 시설 정보와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를 지정해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추천 주유소를 선택하면 이동거리와 운전자가 평소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 이 외에도 운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우리 동네의 유가 동향을 일별, 월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메인 화면의 하단을 쭉 살펴보면 차량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 실제로 2021년 요소수 사태나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품절 주유소 사태 때에도 오일라우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 마지막으로 오일라우는 내연기관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기차 차주도 정확한 충전소 금액 정보와 충전소 빈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유용한 앱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새벽에 주의하기, 천천히 주의하기, 가득 넣지 않기 등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최저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저가의 합리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이용해보시고 주유비 절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뷰.